그 임소라 양에게 술이란+ 술이란 나랑 상 기쁘게 해주고 나의 남자친구도 대주고 나의 친구도 대주고 나의 부모님도 대주는술 없이 못 사는 거야 술주정거이 가시게 야 주정뱅이야 자세 번째 그러면 네. 자 임소라 양에게 지적임이란. 지적의미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같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임소라 양의 지적임! 자, 나기 있어, 괜잖아이시간으로 지적임이란 어떤 그 의미의 개념은 아, 바뀌어 졌습니다지적임은 이런 겁니다. 공연 때문에 제가 아, 아니에요, 가지. 아니에요.